다음의 개인기를 보여드릴게요. 손! 그렇지! 이쪽 손! 그렇지! 어? 다 주는 거야? 코? 그렇지! 아이 잘했어요! 짠! 지금 너무 민망해서 빨리 팩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에 사용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4월달에 소개해드렸던 저의 퇴이템 중에서 약산성 토너하고 그 다음에 크리니크 화장솜이 있었죠 이거 두개 사용해서 아침에 스킨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스킨팩 하려고 화장솜 두장 썼거든요 자, 이렇게 두 장을 완전 흠뻑 적혔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통영 수술하고 얼굴 칭칭 감은 사람 같지 않아요? 좀 무섭다. 이렇게 붙이고 2, 3분 정도 있어줍니다. 이거 되게 엽기적인데 근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처음보다 조금 말랐다 싶으면 그때 떼셔도 돼요. 계속 수분이 없는 걸 붙이고 있으면 수분을 더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토너 팩을 했으니까 에센스를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4월에 최애템에 소개해드렸던 시카풀 앰플이에요 비플레인 거고요 저는 이것도 팩으로 잠깐 올려줄 거거든요 어떻게 올리냐면 이게 이렇게 열면 스포이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이쪽 렇게좀 부위가 조금 붉죠 제가 이쪽 부위에 여드름이 되게 심하게 있었다가 이마가 다 지금 사라지고, 여기만 지금 살짝 붉은기만 남았거든요? 여드름 자체는 없어. 이렇게 만져보면 여드름은 없는데, 상처라고 해야 되나? 조금 붉은기가 남아있어서, 그쪽 부위만 좀 이렇게 두껍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토너팩 했던 거, 요거, 얇은 거한 장. 그냥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을 바르면 돼요. 집중케어가 필요한 곳에만 앰플 팩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으니까 너무 멋 생겼다. 근데 이러고 피부를 위해서 2분만 있어줄게요. 이 앰플팩은 제가 해보니까 화장솜에다가 앰플을 묻히기에는 앰플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좀 아깝더라고요. 앰플이 그렇게 막싼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토너팩 했던 얇은 화장솜을 다시 써도 되겠다. 어차피 카렌듈라 토너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뭐 해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된것 같아요. 자 이제 떼줄게요. 음. 그리고 아까 여기 부분은 앰플이 안 닿았으니까 여기 부분만 앰플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크림은 제가 항상 바르는 시카 크림이 있어요. 이거 지금 샘플인데 프리메라 시카 크림이거든요. 이 크림이 무겁지 않아서 제가 이 크림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본품도 사고 전 이거 샘플도 받은 거예요. 제가 원래 비플레인 거 쓰기 전까지는 이거 프리메라 거 시카 라인을 다 썼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뭔가 피부가 좋아진다 막 이런 느낌은 없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 역시 화장품으로는 피부를 바꿀 수가 없구나 역시 다 이너 뷰티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코 간지러워. 근데 비플레인 만나고 나서는 이어뷰티도 물론 중요하고 화장품도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죠. 자, 이렇게 다 발랐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아침 루틴입니다. 택배가 왔어요. 택배 뜯어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에 예, 쌓여있어요. 폼롤러 오오오 센데? 제가 다리 종아리랑 다리 마사지를 밤마다 해주는데 기존에 쓰던 폼롤러가 너무 뭐랄까? 소프트에서 EVP 폼롤러였거든요. EVP 맞나? 근데 그거를 쓰면서 너무 안 아픈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엄청 아팠는데 그래서 이 마사지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플지는 장담을 못할것 같은데? 뭐 <웃음>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뭐, 뭐 해야 하는지, 뭐할수 있는지 이런 거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운동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같이 산 건데, 스트레칭 밴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하는 거, 오! 장난 아니다. 이거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장난 아닌데? 이거 오오 오! 이거 다리 묶어가지고 힙업 운동하기 딱 좋은 거라서 스트레칭 밴드를 사봤고요. 밥통이요 밥통 그래서. 여기다 밥 담아가지고 이렇게 뚜껑 닫아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돌려서 밥 데워 먹는 그런 건데 저는 그것 때문에 산건 아니고 나무 화식해줄 때이틀 같은 걸 쓰잖아요. 근데 이 밥통 틀이 이 실리콘 틀이 가장 촉촉하게 밥을 할수 있고 저도 관리하기가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더 구매를 해서 화식을 만들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구매를 했고요 3개 만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7천원인가8천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이킹스포츠에서 구매를 한거 이거는 좀비쌌던거 2만... 이거 2만... 2만 얼마였는데 까먹었다 2만 얼마였어요 여러분 끝이 끝. 마이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앞니가 부러졌어요. 근데 병원에서 다행히 괜찮다고 해요. 신경까지 다친 건 아니라서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다행이다. 그치 도망가고 싶어서. 안녕. 치즈는 아메리칸 치즈로 해주세요 넣어드려요? 네 야채 다 넣어드려요? 야채, 오이, 피망, 피클, 올리브 이렇게 4개 네 빼주세요 네. 스위트언연하고 핫칠리 주세요 양파 조금만 더 올려줄 수 있어요? 네옆에결요네 네. 스위트원연 핫칠리,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초코... 어, 아 초코칩 나갔구나 나와있어요? 초코칩 하나만 주세요 짜부르타 공연 보러 왔어요 아 너무 재밌다 공연 보고 나오는 길인데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제가 마트에서 식재료를 주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백억이 침대를 같이 배달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백억이는 이 새로운 침대에서 잠을 잘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백억이 잘 자. 안녕. 지금 씻고 나왔는데 운동하고 하늘이 너무 예쁜 거 있죠? 실제로는 굉장히 핑크핑크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구름 안낀 그냥 맑은 하늘보다 이렇게 구름이 조금 껴줘야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어떻게 누가 여기다가 물감 풀어놨어. 너무 예쁘죠? 여기는 아직 파래 심지어. 는 파랗고 여기는 붉어요. 어 예쁘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